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 이제요 제가 그천년 조미료 소금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드포리 이거 다시마, 포고버섯, 새우, 멸치, 뭐 마늘, 생강, 팥뿌리 등등 이걸 넣고 이제 끓일 거예요. 먼저 불을 키고 이제 메르치를요. 비린내 나니까 좀 볶아가지고 저 이건 메리를좀 많이 넣을 거예요. 진하게 해야 되니까, 국물을. 드포리도 넣고, 새우도 넣고, 일부 좀 살짝 볶아가지고. 여기 좀 볶아졌어요. 볶아져서 물을. 여기 파뿌리에요파뿌리좀 진하게 해야 되니까, 파좀더 넣어야 돼. 파를 더 넣고, 포고버섯. 다시마, 다시마는 한 10분 끓이다 꺼내야 돼요 계속 끓이면 여기서 느리한 저게 나와가지고 무, 무 넣고 생강이에요 생강 되게 납작납작이 썰어가지고 넣어야 잘 우러나니까 적당히 넣으면 돼요, 양은 마늘도 이렇게 편썰어서 적당히 끓이면 돼 이게 양파를 안 넣었어요 가지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양파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짠 이게 지금 30분 끓였어요 이거 다시마는 10분 끓여 꺼냈어요 계속 끓이면 느리한 적이 나오니까 꺼내고 이거를 이제 다혀서 이제 소금 볶을 거예요 이게 시골 같으면 큰 감바솥에다가 한꺼번에 싹 볶으면 좋은데 여름데는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냄비에 후라이팬에 맞춰서 이건 좀, 프라이팬은좀안 좋은 것쓰다 해야 돼. 야, 처음에는요, 이렇게 볶아줘야 돼. 어느 정도 이게 수분이 다 날아가고 없으면은, 자, 이게 육수물을. 불을 약불로 해가지고, 김불, 김불 정도에 맞춰가지고, 이렇게. 물은 이 정도 부어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제 뭐냐 수증기를 이제 날려버려야 돼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붓고 또 날라가면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붓고 그러면은 이게 눕기 전에 이게 이제 국물이 조금 있잖아요 이게 다 증발하면 여기가 눌어 그러기 전에 이, 여기 뭐야 육수물을 부어야 돼 누른 다음에 보면은 거기서 좀 까만 물이 올라가지고 좀 색깔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열을 때 열을 때또 한번 이렇게 부어주면은 이렇게 해서, 세번 정도 해주면 돼요.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, 졸이는 거야, 졸여. 소금은 졸이고 있어요. <웃음> 다 볶았어. 이게, 예스, 그 수, 그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밑에가 눌어요. 이럴 때물 붓으면 까만 물이 다 올라와서 안 돼. 물 붓을 때는 물기 전에 붓세요 그만 볶을게요. 이거 이렇게, 이렇게 노졌어요 이렇게 볶으니까. 이거는 좀 중불에다 볶고, 내가 이본 불을 조금 낙하겠다니 조금 색깔이 옅네요 금색에다 갈 거예요. 싹 갈아졌네? 싹 갈아졌지. 색깔 이쁘다. 음... 꼭, 꼭 갈색 설탕 같아. 그러면? <웃음> 냄새가 희한하네 진짜 갈색사탕같아 음. 자 천년 조미료 소금을 안성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할때 조미료만, 조미료만 쓰면요 맛이 좋아 분나 게라다 <웃음> 이런거 좋은거 먹고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화이팅